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어 이지리얼 획득? 바로 지하세계 가겠습니다 다른 거볼게 없네요 1골드 획득하니까 이거 바로 딱 10원이자 받아주면서 블루 넣어주고 이거 빨리 오지하세계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지하세계 받으면 이거 질때마다 오스택씩 쌓여가지고 쌓이는 속도가 다르겠네요. 아니 이 집은 왜 <웃음> 이렇게 약한거야. 이거 이겼잖아요. 연습도 안될거 같은데? 일단 업을 쳐가지고 3코, 4코 확률이나 빨리 늘려봅시다. 올해 블럭키 3이라 노려보겠습니다. 이것도 업 칠게요. 어차피 이자 받을 수 있으니까. 이거 일곱 득씩 받는거 나름 쏠쏠하네요. 아니 근데 이거 이즈리얼 둘 넣어놓으면 설마 둘한테 주진 않겠죠? 그건 너무 사귈텐데? 일단 혹시 모르니까 해봅시다. 설마 이즈리얼 버그 챔이가 해주나? 그런 일은 없네요. <웃음> 딱히 만들 건 없는데. 계속강탈계속강탈 계속 누르면 보상이 점점 좋아집니다. 주행량 누르면 이제 그냥 받고 끝나는 걸로 이거는 태블망 바로 만들어주고 아 이게 3이라였으면 일단은 업을 바로 눌려줍시다 제발 지하세계 나와라 지하세계 아, 아니 보서에서 지하세계 뽑기? 도전? 블루소 있겠다 이거 선의로 주물력 뽑자 오 지하세계 나이스 선의 이지리얼 이러면 칠레 가서 소나 넣으면 되겠네요 이거 선의가 선의 유닛이 스킬을 쓸 때마다 아군 전체 의 주문력이 증가하는 거라서 블루랑쓰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아 오지하세계 받고 싶은데 소나 하나 안 던져주나? 아 이거 부럽다 사이라 저게 내거였어야 했는데 이거 오지하세계 나오면 죽기 전까지 받아 봅시다 이거 승리도 3개씩 쌓이니까 보상 엄청 두둑할 것 같습니다 나이스 사미라! 라비! 굿굿 먹겠습니다 나중에 이건 사미라템 준다 생각하고 라위를 만들게요 안되네요 계속 뜯을게요 과연 사미라가 먼저 뜰 것인지 소나가 먼저 뜰 것인지 그래도 이 친구가 태무좀잘 들고 오네요. 뭔가 이거 그 챔피언한테 맞는 유물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괜찮네요. 아까 탱커일 때는 이거 로켓 주먹 가져오더니 이지야 마무리 까비 아니 근데 일성 비인한테 지냐 이거는 서통으로 갈게요. 스킬 잘 걸릴 것 같으니까 아니 그때 소나는 왜안 나오는 거야? 아이 그냥 엎치고 찾아봅시다 까미라라도 허나 아, 까미라 아 어, 나이스 그렇지 아이 그래도 이제 오지아색이라서 속이 편안하네요 어? 얘 스킬 쓰는... 아니 얘 스킬 썼는데? 얘궁 썼는데 이거 잔나가 에어본에 띄워가지고 스킬이 안먹겠네요우리 <웃음> 야라리가 좀안 맞는데? 이거는 이온충격기 그냥 만들어줄까요? 이즈리얼 생각해서 끝까지 간다 구랩을 갑시다 구랩 가서 이거 뭐 별소라도 하나 넣거나 핸드라랑 유비 넣어서 사선이 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과거 일이나 만듭시다 여기는 갈것 같은데 이 집은 보상을 뜯었네요 뭐해, 너템 빨리 안 넣어주면 너 죽을 텐데? 괜찮겠니? <웃음> 어? 게안 써? 이 친구, 삶을 포기하는 것 같은데요? 보내줍니다. 와, 보상 엄청 많은데, 이걸로 만족 안 되죠? 일단 허을치고방패대가 났나? 음, 물리 딜러 만날 차례인 것 같아가지고, 그냥 유미나 하나 넣어놓읍시다. <웃음> 여긴 방패대 넣는게 맞았겠네요 지생건 나였고 그래도 다음 턴에 또상자깔수 있습니다 카미라 나이스 피들 하나 넣어줄게요 턴이는 그냥 버리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턴이 버리고 밸류 채우는게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오 우리 피들? 나이스 정리해주고 가는데 이러면 이길 수 있나? 이번에 이기면 딱 보상받는데? 아 이거 단나가 많아서 좋다 스택이 약간 안 깔끔하니까 딱한번 이기고 한번더 지고 깔끔하게 스택 받겠습니다 정손 하나 받을게요 와 이게 얼마야 어 120원? 한번더 일단 6단계까지 쌓아놨습니다 이거 이지리얼 버립시다 저거 상상 찍어서 뭐 하겠어 이거 이제 한번 이기면 딱 깔끔하게 스택 따지네요 아니 아펠이 먼저 뜨는데? 이절 먹여주고 이번 턴에 이기는 걸로 블루 잤나? 아 근데 이거 한번 이기면 또두 번만 지면 깔끔하긴 한데 체력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어 진짜 이거 깔끔하게 먹었네요 여기까지만 먹겠습니다 자 6단계 보상을 한번 봅시다 과연 뭐가 나올까요? 어, 100원의 조합 아이템 6개? 와 미쳤다 와 아이템 부자 됐네요 갑자기 5코들다 집어볼게요 이건 진짜 5코삼성 쓰겠다 5코삼성 찍겠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 모코들만 다 넣고 아 이거 이지리얼 버려야 하나? 이거 피바에 대천사 아 황소부대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이제는 이거 아 잠깐만 자동으로 저기 <웃음> 아 잘못 만들었어 아망포가 들어갔네요 아 너무 정신이 없다 아니, <웃음> 자방치 <다상치> 뭐야. 날이은는 <웃음> 열심히 리로 돌리겠습니다. 이러면 모데카이저랑, 모데카이저랑 피들이 그나마 제일 가깝네요. 앞에까지. 아니, 근데 돈 진짜 금방 쓴다. 오코들만 사니까, 이거. 일본을 벌써 다 썼네요. 레오노는안 되니까, 오, 이것도 버리고, 이렇게, 새 삼성, 보겠습니다. 아니, 안 옮겨졌잖아.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요? 아니, 지금 너무 세다. 오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. 에이스 켜놔도 그냥 이겨지네요. 오케이, 이번 턴에 삼성 찍겠습니다. 어, 오피들. 오피들 어, 먹을게요. 이거 삼성각 안 보이는 애들 그냥 다 갖다 팔아버리겠습니다. 오피들 어, 한 마리. 앞에 레오나랑 잡나 버리고 제발 피들아 한 마리 오 나이스 피들 삼성 하나 더 오케이 아 느리다 아 이거 바드가 없으니까 확실히 힘드네요 근데 이거 피들이고 이거 혼자 남아야 스킬 걸고 쓰는데 한번 보여주나? 정리? 와우 맵 전체에 그냥 한방에 보내버리기 아이집아 사비 아, 저기는 그 클럽한테 졌네요 자 이렇게 지하세계 보상으로 어, 5 3 4 5 찍어서 1등 했습니다